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내 남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시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난또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은 걸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내 남자에게 내가 결혼해주고 싶은 여자가 되어주려고 노력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실 거고요. 그런데 남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두리무실하게 알아보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의 생각을 비교했을 때 남자가 다소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결혼 부분에 있어서 남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여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자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사랑하고 만나고 있는 이 여자와는 별개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자와 연계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내 남자가 나와 연애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 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나랑이든 나 아닌 다른 좋은 여자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언제 결혼을 하는 게 맞겠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을 최소한 한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내가 이미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남자와 이미 결혼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 소지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자에게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봤는데 내 남자가 결혼을 한대요. 그렇게 알고 우리 둘은 사귀어 왔는데 이제 결혼이 임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남자가 결혼을 미루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여자인 내 입장에선 말로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남자는요. 나와 상관없이 어떤 상태가 되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해야겠다,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는 거죠. 20대 초반에 나하고 연애를 할 때는 요 결혼에 대한 언급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요그 결혼이란 사실이 요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쉽게 말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안 사랑해서 던진 말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남자가 가지는 결혼에 대한 관념은 요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 거겠지 라는 정도이거나 여자가 결혼을 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선 그래 줄수 있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는 분명 성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가득해 있죠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기도 100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혼에 임박한 연령대의 남자에 비해서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좀 적은 편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30대에 가까워지면서 혹은 결혼할 나이에 가까워지면요 사회적으로도 안정권에 들어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거고요 연애 초반 때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부분들에 자꾸 맞닥뜨리게 되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요내 여자와 무관한 거거든요 남자 마음속에는 요 결혼을 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나는 분명히 책임을 져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독이 되는 거죠 잘 살아가야 되고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 여자가 나를 믿고 있고요. 이 여자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기는 한데 내가 지금 불완전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살아보니까 요 산다는 게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확보된 게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괜찮기는할 수도 있는데 아직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요 자기가 충분한 여유를 갖췄을 때 자기가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한 과감한 확신도 하고요 욕심도 내게 될수 있겠죠. 이러한 증상은 사실 연인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데요. 남자가 업무적으로나 학업적으로 힘들 때 연애를 예전처럼 충실하게 못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남자는 요 일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자기 존재감도 높아지고요. 그것을 달성하고 나서 자랑스러운 모습, 여유있는 모습으로 여자 앞에 서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고요. 이미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거의 확정져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내가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됐을 때 너무 미뤄지는 것 같아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때 남자가 오히려 나를 좀밀어내는 듯한 결혼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이유는요. 남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됐고 그럴 자신이 없어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버거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남자 옆에는 나와는 별개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요. 나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은 할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돈을 더 아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내 남자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내 남자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되어주고 싶다면요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 내 남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나는 나대로 상처를 받고요 그는 그대로 속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오해가 커져서 그동안 열심히 예쁘게 잘 갖고 왔던 사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예쁜 사랑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